오늘은 포켓몬고 페스트 2일차입니다 원래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그해고 야외 촬영이 안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날씨만 좀 흐리고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켓몬고 초창기에 명당이라고 불렸던 장소에 왔어요 오늘 2일차에는 뭐텅비드라고 울트라비스 전설 포켓몬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때 명당 그 자체였던 선유도 공원 이곳에서 전설 포켓몬 싹쓸이 드갑시다 어, 바로 요 앞이 이제 선유도 공원인데, 야, 이거 그 명당이로운가 아, 명당 맞는 것 같은데? 포켓스탑이 엄청 많아. 어, 여기만 계속 돌아도 아이템 수급 잘 되겠는데요, 생각보다? 시작부터 로켓다니 날 가로막는다고? 조모르기 주제. 까불어. 첫날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가라르 떠도가스가 캐리 간다. 어, 어, 요 좀, 어. 보동성 좀 센데 생, 어 아, CP가 높구나 얘가. 아얘다 전기 타입이구나. 도망쳐야겠는데? 아 아직 다쪼랩들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약해. 와 바람 오지기 뿐다 진짜. 빨리 안쪽으로 들어가자. 안쪽 들어가면 좀 낫겠지. 자 이제 공원 안쪽으로 들어왔고 체육관도 몇 개야. 네 개나 있네요. 길 따라가면서 이거. 레이드도 도전해보고 하면 될것 같은데 뭔가 포켓몬 잡기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2차에는 어제 나왔었던 포켓몬들이 랜덤으로 싹다 나오는 상태라서 잠깐만 저기 안쪽에 5분 뒤에 레이드 열리는데요 저 체육관으로 바로 가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몬스터도 몬스터지만 약간 레이드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직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째 시도한 게다 실패했어 오늘은 아마 울트라비스트 이런 애들이 메인인 것 같아요 텅비드랑 이런 애들 나온다는 것 같은데 어 여기 포켓스탑은 이런 게 있군요 빗물 방류벨브래요 이게 어 잠깐 2분 남았는데 빨리 가야겠다 원래 같으면 이거 그냥 고온이겠지만 요 포켓몬고와 함께 하니까 또 약간 모험하는 느낌 들고 실제 탐험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상당히 몰입감 있네 혹시나 그 체육관에 레이드 하는 사람 있으려나 모르겠다 못본 애들 없나? 어? 얘는 새로운 애 같다 야생의 마디네? 꽃밭에서 잡는 마디네네요 샷샷샷샷샷샷샷샷샷 확실히 근데 AR 모드가 이게 잡기가 빡세 가까이 돼서 딱 잡혀라 뭐. 마 그렇지! 좋아 좋아 좋아 오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전설의 포켓몬급 울트라 비스트 중 하나인 텅비드 이 녀석이 나왔네요 여기 한번 참가해 봅시다 근데 문제는 같이 하는 사람이 없네 저기요 주변에 포켓몬과 하시는 분안 계신가요? 두명 그렇지 25레벨 아 이거 빡셀 것 같은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 안 되면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체육관 한번 노려볼게요 더더아 레벨이 너무 낮아 근데 못깰것 같은데 텀비도 잡아야 돼요 아 너무 없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레이드도 뛰야 됐고 포켓몬스터도 잡아야 됐고 오 할게 너무 많은데 여기 근데 명당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다른 공원에서 했을 땐 이렇게 많이는 몬스터 나오진 않았거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딱 봐도 10마리가 넘어가는데 저랑 같이 텀비도 잡으실 뿐 저랑 같이 청토비도 잡으실 뻔못 지나간다 아니 이게 돌아다녔더니 이 소떡소떡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야~~ 음. 음~~ 와~~ 핵맛 꿀맛 음. 아니 여러분들, 여러분들 요새 느낀게 그 포켓몬고 요새 명당이 어디에요? 플레이하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 포고하시는 분들 많이 모이는 그 명당 아시는 데 있으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당 추천이요 오늘은 저번에 못잡았었던 가이오가 이 녀석 바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<웃음> 자 가봅시다 오 레이드 가이오가 떴다 저번에 그란돈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외국인 친구들한테 캐리 받아야 될것 같아요 잡는 것 자체는 무제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제가 그 트레이너 레벨 빨리 30레벨을 찍어야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이라고 하는데 와 이거 레벨 올리기 너무 힘들어 아 제가 이게 텅비드 잡는다고 레이드 다 뛰어가지고 남은 포켓몬들이 없네 에너지 볼 에너지 볼 에너지 볼 카츄야 그렇지 지저 카츄 카츄 랩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거 답이 없네 와 다른 친구들은 이거 갖고 있는 포켓몬들이 어마어마한데요? 남은 전설의 포켓몬 없어 아, 이거, 레이드 도전하려면은, 재정비 좀 하고 와야겠는데? 와, 다들 뭐, 이로치는 뭐, 기본이네?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빨 피다! 그렇지 와 일단은 가요가 레이드 자체다 성공했어요 문제는 근데 하지만 진짜 배다다다 지금부터죠 아홉개? 아좀 빡세긴 한데 아이다다안다다 공격하는거 파악하고 어샥 그렇지 엑셀 한 방에 잡히나? 어 아우 머리. 그럴 리가 없지. 오케이 공격하는 거 파악하고 찰. 아 엑셀이 안 떴네. 살짝 아쉽다. 그레이트로도 잡을 수도 있어. 뚝뚝어어아 잡혀줘 제발. 아 역시 가이오가 전설의 포켓몬답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. 공격 끝나는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볼을 날려버리면은 엑셀뜰 확률이 좀 높대요 싹아 엑셀 가이었는데 방금 텅비드 잡혔잖아 한 방에. 잡혀줘 아 와, 레이더 한번 더 도전해야겠는데요 이거? 넌내 꾸야 엑셀러트 마지막 한 방. 음엑셀락어 터서 어림없는 소리 이번엔 제가 어제 잡았었던 텅비드 여섯 마리 풀파티로 간다 여기서 잠깐, 어제 텅비드 잡았는데, 녹화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. 아무튼, 텅비드 겁나 잡았음. 어, 거의 뭐 전설 포켓몬급의 CP라서, 요 정도면 가이오가 좀, 막, 패수 있지 않을까? 자, 가이오가 또 나왔다. 아까운좀 다를 거예요. 따나나나나나. 아, 아, 아, 잠깐, 아, 아, 좀 많이 아픈데? 그래도, 좀 무빙 좀 쳐야겠다. 어이, 어이, 어이, 어이, 파워잼, 날려주고, 피해, 피해, 피해. 나시. 제가 듣기로는 저 나시랑 마기라스 저 쟤네들이 완전 좀 사기 포켓몬이라던데 요새 레이드 티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마기라스랑 저 나시가 개사기였대 고인물 형들 버스 받을 수 밖에 없겠어 아니 근데 어제 텅베드 레이드 할때는 잘 버티기는 했었는데 확실히 가이오가 레이드가 어렵긴 한가봐요 오케이 와8 0원줬겠네 11개 이정도면 해볼만하다 싹 아, <웃음> 아 벌써 볼몇개 날린 거야. 슉, 아 엑셀런트 안 떴다. 응, 아. 꼬이자. 음. 아. 아, 아, 아,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드냐. 슉. 아, 카요가 이 녀석 <웃음> 왜 이렇게 날 괴롭게 하는 거야. 오. 어. 왜 잡히네? 아! 너, 누구니? 과연 핵전은 가요가겠지. 봅시다. 아! 스탯이 너무 애매하다. 아 어쨌든 잡기는 했지만 이거 더 잡아야겠는데요?